건강한 학습 연구소를 만나고 나서 두달 만에 890점대 안정적인 성적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수학은 반에서 1등하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 고사 능력과 논리력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지난해 화천군에 강원도 화천군에서 주관하는 독서 토론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해서.